안녕하세요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입니다 어,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승리하세요 마리맘은 오늘도 밀린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제가 키우고, 키우고 있던 것 중에 간 국민이들이 절대로 포기가 못해서 새로 들인 아이들인데요 제가 키웠던 누다가 엄청나게 예쁜 색감이어서 자랑자랑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가버려서 <웃음> 다시 들였답니다.근데 분갈이 하는게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일이었는데요.요즘은 그렇게 신나지가 않아요.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음, 어, 갈치기 뭐야 옥상 올라가서 갈 때마다 죽어가는 화분들 엎고 그거 데리고 또 화분 가져오고 화분은 엄청 쌓였는데 분갈이가 빨리 안 돼서 문제입니다. 분갈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깨 아프고 하기 싫은 일이 돼버릴 줄로가 알았겠습니까? 미루다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이럴 때는 막 대충대충 돼요. 분갈이가 저거 보세요. 핀셋도 가지러 가기 싫어서 옆에 있던 가, 가위로 가위로 막 흙을 쑥쑥 집어넣고 있어요. 또음막그 모습이 이뻐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기대하는 것보다 음 그냥 없으니까 다시 이제 해 놓는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고 잊혀지지 않는 거는 제가 키웠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식물인데도. 내가 빨리 이걸 이렇게 키워서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분갈이 하는 거지 요 아이가 이뻐 죽겠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수정이라는 다육인데요. 자수정도 처음 키워봅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자수정이 뭐야 하고 들여봤고 이게 물들면 아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흔들렸어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음어 이게 자수정인가? <웃음> 자수정인가 흑장민가 헷갈리우스 어떡하지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얼굴보면 알아요 자수정은 쌍두였어요 아이고 흑장민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이런 이렇다니까요 제가 요즘 정신머리가 음, 가는 예전에 제가 흑장미를 두개 키웠는데요 음,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조그만 거였는데 엄청 제가 애지중지 키웠고 또 자고 나서 떼서 분리시켜서 또또한 개가 더 생겼고 더 생겼고 이랬는데 그 아이들이 살랑살랑살랑살랑 살랑 살랑 천사의 날개를 다고 다 날라갔어요 제가 싫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꽃님TV님한테 선물 받은 극장미에요 제가 살려고 했는데 꽃님이 먼저 찜해서 저를 주셨답니다 꽃님TV님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이도 오늘 분갈이를 했구요 어 저는 받은 즉시 식물을 분갈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며칠 기다렸다 하는거는 이건 말이 맘이 아닌 겨 이상해진 겨 그리고 요럴때 해 놓는게 해서 잘 놔두면 봄에 이제 뿌리 활착이 더 쉽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해요 까망이로 물들기를 엄청 기대 기대하면서 음 그때만을 바라보면, 그러고 분갈이 하고 있답니다. 음, 분갈이를 요번에는 뭘할까 벤바디스네요. 벤, 벤바디스 맞니? 맞니, 안 맞니? 말을 해라이 맞네. 아, 이 벤바디스는 미르스 가드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미르스 가드님이 벤바디스랑 수연이랑 보내주셔서, 음, 수연은 조금 말라있어서, 분갈이 후, 물에다 풍덩 져면 담가놨답니다. 벤바디스도, 이렇게 큰 아이는 처음이에요. 저는 조금, 조금, 조금한 아이로 사가지고, 굳히면 더 작아지고, 그렇게 제가 손, 손가락이 아파, 손마디가 아파서, 이렇게 큰 화분들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지금 새로 저희 집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화분, 다육이들이 다 커요. <웃음> 제가 키웠던 이름, 콩분, 미니분, 이런 아이들보다는 완전 큰 대품들이에요, 다, 다. <웃음> 그래서 낯선가 봐요. 저 아이들을 달궈서, 음, 더 달궈지면 이제 더 조그매지고, 색도, 변바디스도 핑크빛이 돌 때까지 이렇게 예쁘게 달궈면 됩니다. 요즘, 한, 날씨 때문인지, 주변에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 마리맘 감기기가 계속 안 가면서, 몸살 상태가 너무 오래 가고 있네요. 아이고, 이러다가 유태기, 아, 다태기는 절대 안올 거예요. 유태기가 뭐냐, 유튜브 권태기, 다태기는 다육이 권태기. 근데 다태기는 안 오고, 유태기가 약간 오는 것 같아요. <웃음> 몸이 힘들, 힘들고, 어, 이렇게 갈, 많이 보낸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네요. 키웠던 애들이. 그게 한두 개면, 한, 한열 개, 10개, 스무 개까지만 그랬다 해도 잊어버리기가 빨랐을 텐데, 몇 배, 몇백 개를 그러고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자수작입니다. 흑장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흑장미, 혹시 흑장미에서 태어난, 교배종은 아닐까요? 흑장미하고 자수정하고 이름표가 없으면 생각을 못할 거예요. 아유, 가위로 어디로 이렇게 쑥쑥쑥 해야 되는지 괜찮아요. 뿌리는 안 다치게 할수 있어요. 오늘도 그냥, 음, 하지 못했던 분갈이들 또 열심히 했고요. 어, 일할 때는 그냥 이 일에만 집중하는 말이 맘이다 보니까 음, 옆에서 누가 와서 말 시키는 것도 조금 싫어해요. <웃음> 특이한 성격은 아닌데요. 일에 집중할 때 누가 이 주변에서 말 거는 거를 조금 싫어해요. <웃음> 그거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성격이랍니다. 뭐를 하나 잡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아마 제가 고달픈가 봅니다. 제 몸이. 그러니까 어른 다육이들도 봄이 오면 천천히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되는데 한번갈 때마다 몇 시간씩을 그걸 그냥 다육이 빼고 흙없고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요새 조금 몸이 힘드네요. 그래서 주절주절 하소연을 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요. <웃음> 정말 웃기는... 마리맘이지요 아이고 예쁘다 예뻐 너무 예쁘다 음, 감사합니다 주절이 들어주셔서요 고운 밤 되세요